저아 쳐다보고 있다고 밥먹는 내내 저렇게 쳐다보면 내가 밥을 어떻게 먹냐고 당신 애들이 개를 굶겨서 그런 거 아닌가? 뒷집여자 저 뒷집여자 대구에서 왔다고 하는데 개한 마리 끌고 다녀요 근데 뭐 맨날 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개는 삐쩍 말라가지고 아니 선생님! 저는 안 굶겼어요 맨날 맨날 그거 생고기 잘라가지고 생식을 주고 하는데도 그것은 증거라고 할수 없고 내가 당신한테 계속 지켜볼 테니까 그리 알아 내가 우리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개를 진짜에 이뻐하는 사람이라고요 그걸 알아주세요 원래 학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학대하는 지 몰라요 다 이뻐한다 그래 그런 거 모르겠고 내 보다 개 이뻐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 봐 목소리만 그만 탑니까 지금 여기가어디랖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 마음대로 문을 열어요 정식적인 절차 밟아서 선생님이 고소합니다 내가 한이 구조할 겁니다 이거 봐봐 응나 주잖아 나밥 주잖아 먹어 옳지 아니 지금 내랑 우리 아저씨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소리를 지만 좀... 일단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로 너무너무 반성했고요